야, 어느새 농장도 이렇게 컸네? 응, 얼마나 많이 키웠다고 야, 진짜 금방 키운다, 은근히 진짜 한펜이의 모든 막 방해를 뚫고 이만큼까지 키워낸 거야 <웃음> 대박이다, 진짜 어, 진짜 대박이야 정말 이시대 최고의 일루셔니스트 한펜 아까 그블록 진짜 안 캐지는 줄 알았잖아 <웃음> 나 깜빡 써버렉긴줄 알았잖아 진짜로 <웃음> 얼마나 짜릿했는데 렉 걸린다 렉 걸린다 어안 파지는 거봐나 지금 도르마무 당하고 있어 응 나도 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지 안 캐잖아 이거 어, 나도 잘 캐지지? 구리블럭에 밀랍치라고 벗긴다? 오 그럼 구리블럭은요? 아하 아 이거 초록색이면 벌써 산화된 거 아니야 밀랍 칠하고 와우 두칸한칸 칸. 한꺼번에 오 이제 지옥 가져요 진짜로 네다 아, 뻥이다 저거 음. 무조건 아니, <웃음> 아니, 무조건 쌉구라 어떻게 아니 음. 어떻게야 속을 건데 다행이지 무조건 구라 아 <웃음> 다행이야 <했냐>? 아 근데 <웃음> 아 근데 타이밍이 진짜 너무 날카로워 오, 진짜 오. 아니, 약간 정신 딱 아, 났을 때쯤 해가지고 <웃음> 정신 정신 아, 났을 아, 때쯤 아, 어. 진짜 어떻게 든 뭔가 어. 이제 컨텐츠에 대한 긴장이 딱 풀렸을 때쯤 딱 들어오니까 <웃음> 아, 너무 힘들어 <웃음> 진짜 아니, 좋았다 <웃음>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 잠깐만요. 어라? 수, 수, 수령 동지 수령 동지 화면이 빨갛습니다 수령 동지 소조금 뜨고 수령 동지 탈출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, 어? 이럴수가 기술자 아니야 이거 짜자잔 동무 어. 와부르신니까일 안하는 자는 죽음이니 그러면 죽지 않기 위해 일 하겠습니다. 한 <웃음> 나라에서 아, 미안, 미안, 미안. 내릴게요, 내릴게요. <웃음> 진짜 많이 넓어졌는데요, 여러분. 지금 여기 점점이 지나가는 거 보이죠? 이게 지금 경계거든. 그러면 여기서부터도 한몇 칸이야? 벌써 잠깐만. 네칸. 야 이쪽으로 데칸이면씨 엄청 아니, 반 늘려도 되겠다 밑에 소로 했어? 어, 소두 마리 나왔어? 나이스. 야 우리 이제 주식 바꿀 수 있는 거야? 곧? <웃음> 오. <웃음> 오 소쳤다. 오쌤매다 한편아. 네. 너또말 타고 나갔지? 아, 안 나갔어요 말이 또 사라져 있잖아 울타리에서 나 아니라고 너가 말 점프 이용해서 나간 어? 거 아니야 지금 누가 봐도 아니, 발짝 버튼 누르지 마라 발짝 버튼이라니 <웃음> 어 팩트지 그게 하하 <웃음> 진짜 어떡하지? 자꾸 그러면 각자 녹화 시킨다 증거 자료 제출하게 해어나 체증 해버려 <웃음> 체증 영상으로 아, 야 말을 없애자 그냥 공평하게 말어디있는데 지금 그말 어디 갔는데 너가 알겠지? 아나 모른다고. 나 모른다고. <웃음> <난> 모른다고. <웃음> 어야 머리 보란 갔나? 예? 말 타고 노는 거 목격됐대. 야머보관아뭐아 뭐 뭐, 그러시면 까. 어디어머보관이어디어얘 뭐 말마리가 높은 곳을 보고 싶어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. 머보관이 뭐 돌아오라 머보관이 뭐 돌아갈 수 없습니다. <웃음> 한편아 네. 내가 오해했다 죽음으로 <웃음> 갚으라 근데 C&N 저 친구는 형이 의심받고 있는데 왜 해명을 안 하지? 누가 누명 쓰게 되면 입 다물고 있는 게정가 아임말까? <웃음> C&N 얼굴 써야 돼아 왜? 남편아 <웃음> 내 아이템들을 어때다어 어디다 었어그 옆에 있는 사람이 먹던데요? <웃음> 누군데? 그 모르겠어 아어 너의 작품은 어 영감이 참잘 떠오르는 이건 어때? 시의 어? 얼굴 빗살무늬 와 약간 시적인 느낌이네요. 토기라 음. 하면 이렇게 그용망의 항아리처럼 생긴 그거 말씀하시는 요아아아싸아왜싼걸 들고 와? 연비 컬렉션 그니까 뿌듯한데? 실비 비둘비 뿅비 산성비 브라질 대통령 살인마 근비 <웃음> 이거 넓히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넓혀, 넓혀. 어 소, 다 나간다. 아니야, 넓히고 있어, 넓히고 있어. 수령님, 지금 뭐하네 하시... 수령님, 수령님, 수령님. 아, <웃음> <웃음> 소가 밭을 망치니까, 내가 점프 못하게 하려고 여기 온 거야. 얘들아, <웃음> 어, 내려가. 얘들아, <어떡해>? <웃음> 내려가. <웃음> <웃음> 야, 우리 근데 잘 밝혀놨다. 어, 몬스터, 웬만큼 없네. 여기다가 할게요 그냥 요런식으로 오케이 이렇게 여기다가 어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도류의 김춘식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<웃음> 니 도류 사자의 노래 아, 아이씨. 아 사자의 노래 쓰라는게 아니었습니까? <웃음> <웃음> 라미야 관리좀 해 동생 <웃음> 진짜 해도 돼요? 어 미안합니다 <웃음> 미안 빨리 치 빨리 치노! 자네.. 자네 보통이 아니리치빨제비레디 <웃음> 음, 준비됐습니까? 레디. 야 처음에가 활이야? 네, 처음이 활. 빨에 음. 실드 생기면 그때는 근접. 오케이 갑니다. 오케이. 평범하게 소환할게 그냥 어떻게든 좀 끼게 해보려 그랬는데 안 되네. 어 잠시만 저 도핑 좀 하고요. 야야야야야야야! 야 공수들 조준 공수들 조준! 야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. 야 한편이, 한편이 조준! 한편이, 한편이 조준! 존재 존 버리 버리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. 지금? <웃음> 야 이걸 어떻게 챙겨왔대 또? 누가 조준요 어. 빠르다. 됐다. 음. 바로 또 하나 확장했고요. 커진다. 펑. 아, 어, 야나나 나. 나나 나. 뛰게 뛰게. 나나 나서. 나서. 나서서. 오 어, 내 걸려. 어디야? 얘 어디 갔어? 야야, 벌써 물, 물, 위로 올라갔는데. 원래 위로 가요. 활잽이들이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. 렉 아, 나, 잘한다. 잘한다. 잘한다. 잘한다. 잘한다. 근데 뭔가 낀 느낌? 아닌가? 그렇지 잘한다 어 빗소리 잘한다 숨어가지고 오, 잘한다 아파. 잘한다 야 근데 거의 반 아파 아파 어내내 마법이 부여된 황금사과를 아끼갔어 아, 아! 아! 아! 아! 한편아 우와 한대만으로 한편아 일로와 한편아 일로와 어후 아, 한편아 일로와 오 명당이다 여기 어야 근접, 근접 근접 근접 근접 가 근접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나 때리고 있어 때리고 있어 어, 오케이 아, 아. 가자 아 아파 아파 아아아아잘 아, 쏜다 야왜 아. 이렇게 잘쏘 위도 아. 아 미친 야 엄청 위도 너무 아 조금만 더힘내시다 여러분 다 왔어요 어 죽는다 죽는다 가자 때려라 때리라 때리라 렉렉렉 죽여 죽여 죽여 오. 자네 왜 누워있나? 어 나한테 아홉 개 있다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, 여기, 여기. 아 위더 장미? 오케이 어, 어 올라가자 가지고 아, 올라가자 오케이. 네더의 별은 어딨냐? 그건 나 없는데? 으 어흠... <웃음> 네더의 별비살무늬 토기에 담김 오케이. 어어? <웃음> 나 용암양동이 가지고 있어 아 미안 미안하다 태운다. <웃음> 미안하다 내가 미안 태운다! 태운다 태운다! 순간적으로 죽이면 되지 않을까? <웃음> 공수들 다시 준비시킬까? 어?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만 아아 <웃음> 음, 바다찌비 먼저 용암을 까는 실수를 범하다니 <웃음> 빨리 테러 해야 돼 <웃음> 무슨 테러를 해? 뭐라도 해야지 가사났어! 우리 조선민주주의 독재공화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템을 표지판으로 합니다 <웃음> <웃음> 새 가사 나왔습니다 최계빈 <웃음> 4대밀먹다 <웃음> <웃음> 아니 이 녀석 응수해주지 하나 더 있습니다 한펜 겨드랑이털 파스텔 투톤의 시크릿 블록 <웃음> 뭐가 그렇게 자세한가? <웃음> 아이씨 아 잘못썼다 아 오타났다 아! 어 누가 보기 전에 빨리 없애 위더 장비 잘 봤습니다. 아이씨. <웃음> 저건 뭐야? 최태빈 얼굴 검버섯 위더 장비. <웃음> 음. 휴전하도록 하지. 음. 인디신에 있어서 그런지 입이 좀 거치네, <웃음> 저 친구. <웃음> <웃음> 원래 언더그라운드가 더센 법입니다. 그러니까. 언더그라운드요. 언더그라운드. <웃음> 야야. 블루베리 스무디 한번 해주세요. 블루베리 스무디요. 아유 사투리 너무 심하시다.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해주세요. 야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대빈님 <웃음> <웃음> 황금사가 가지고 있죠. 예. 응. 그거 저한테 주시면 제가 두 개로 불려서 드릴게요. <웃음> 무슨 수로요? 다 방법이 있습니다. 영업 야. 비밀이에요. 아 혹시 그 투자 연구소. 아 예예 예. 김준식 아... 투자연구소에서 아 김준식 투자연구소 어, 거기 되게 유명하던데? 되게 유명하죠 맞죠? 네네 아그 비트코인 8천만원일 때 사셨다고? <웃음> 7천 9백만원입니다 아예 어우 어, 야 이거 7천.. 어, 79층 계신 분은 또 처음이네? 뭐 3전 8이층보다 낫지 않을까요? 닥쳐라 <웃음> 자 일단은 신호기 제작, 그다음에 철을 81개? 우리 구리로는 안 되냐? 그러보니까? 고 어? 구리가 안 돼? 왜 구리 차별해? 그도 광물인데. 이렇게 4개될 거예요. 나는 구리에 대한 차별을 참을 수 없네.